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의 성향을 제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네. 누군가의 이제 월 수익이 네네. 사실은 꼭뭐 동기부여도 될수 있지만 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그렇지만,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데는 에 음. 분명히 작은 요소는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음. 조금 당부를 해주시거나 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사실 점점 더그 수익 인증이나 막 수익을 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기본적으로 월1 천만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식상함도 느끼고 음. 뭐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피로도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음. 키워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어, 월 천만원으로 안 먹혀? 그러니까 뭐 월에 1억 아니면 뭐 연에 20억 30억 <웃음> 네네, 뭐 이렇게 네네. 이제 점점 더 자극적으로 가는 음, 형태를 띠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금액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음. 음, 유리한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월 매출 5천을 만들었습니다. 매출이 5천이지만 순이익이 얼마일지 모르는 거고. 음, 사실 네네. 앞으로 팔고 뒤에서 까먹고 그렇죠. 있는 경우도 네네. 많거든요. 사업을 네네. 하다보면. 네네. 아니면 생에 애한번 그냥 천만원을 달성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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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나라도 노하우는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노하우를 음. 내가 충분히 배우면 되는 거고 네네. 네, 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비교죠 비교 그리고 아, 조급함을 갖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아, 문제인 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어, 24살에 월 천만 원을 뭐 달성했습니다 이런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그 일단 24살에 많이 꽂혀 있고요 사람들이 야 나는 지금 서른인데 네. 나보다 훨씬 어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네, 됐단 맞아요. 말이야 네.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조급해지는 거죠 조급함이 네. 자꾸 오니까 오히려 더 좀 악수를 두게 되고 네, 아니면 막 조급하니까 뭔가를 음. 좀 급하게 해야 된다는 라 마음에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기의 위험성에 음. 빠지기도 하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막 너무 급하게 벌려고 하면 사기의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어 사실 나, 나는 서른에 이런 세상을 알았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나도 꾸준히 하면 1 2년 내에도 분명히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제가 서른둘에 성과를 냈을 때또 마흔 넘으신 분이 그걸 보면서 어 뭐야. 저렇게 빠르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남하고 비교하면서 뭔가 조급함을 갖는 거를 조금 내려놓아야 된다 네.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맞아요 저도 영상에서 네. 조급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조급해지면 은 진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수를 주겠네요 네. 저도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 조급함에 음, 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해본 부업이 웬만하면 없거든요. 저도 <웃음> 그 당시에 막 한창 유행했던 거는 <웃음> 네, 다 해봤던 것 같은데 요즘 채널에서 예전에 소개하셨던 거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도 계속 네. 보여주시는데 음. 지금도 유익하고 유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것도 다 했었다라는 걸좀 다시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사람도 네. 저렇게 또 이것저것 시도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왔구나를 맞아요. 맞아요. 보여주고 싶었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고 그래서 그래도 좀 궁금한 거는 그래도 포리얼님이 그냥 처음부터가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그래도 수익의 변화는 그래도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음. 음, 포리올님의 모습을 꿈꾸면서 네. 멘토로 음. 이렇게 롤모델로 이렇게 좀 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시면 더 건강하게 전달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사실 어 제가 파업체를 법인으로 바꿨거든요. 아, 어 그래서 법인에 이제 거의 이익금을 제가 쌓아놓고 있어요. 음. 제가 법인에서 월급 받는 형태로 100% 제 지분이지만 음. <웃음> 그래서 월급을 300만 원측정해서 그냥 월급을 300만 원을 가져가고 있고요. 아, 음. 올해의 법인의 연 이제 연말쯤에 순이익이 나와봐야 알겠죠. 순이익이 근데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4억 정도 넘게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상반기만 2억 네. 정도의 네. 순이익이 나왔군요. 네. 음. 그러면 그 순익 중에서 대표이사 가또 가져가는 음, 그러니까 제, 제 월, 월급 100, 300만 원씩 받은 거 빼고 이제 그냥 법인에다 지금 유보를 해놓은 게그 정도죠. 응. 그럼 그게 원래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충 계산을 하면 6개월로 치면 월에 3천 정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번걸로 <웃음> 치면 <웃음> 엄청 나시네요, 네. 진짜. 포리올림이 앞으로도 네. 또 포리올림 정말 그렇거든요. 포리올림을 롤 모델로 삼는 이상수들 네.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렇게 계속 좀 좋은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네. 저 인터뷰 영상이 가장 첫 번째로 포리얼림을 보신 아, 거거든요.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영상으로 나가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 있는 우리 포리얼림입니다 <웃음> 그리고 어, 이제 포리얼림만의자기개발을 음. 했었던 방법을 좀 알고 어, 네. 싶은데 네. 대부분 독서로 자기개발을 하잖아요. 어, 독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음. 음. 글쓰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글쓰기, 생각하는데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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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좋은데 그걸 바탕으로 작게라도 뭔가 돈을 벌수 있을만한 있을 는있 거를 계속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음, 음, 음, 그거를 안 하면 그냥 체력훈련만 진짜 계속 그렇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죠. 이거 오래 해가지고 체력이 탄탄하게 있으면 나중에 뭔가를 해도 좀더 남들보다는 잘 음, 하겠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해요. 대신에 이것만 한다고 돈이 되지는 않는다. 음, 음. 어,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책을 읽고 하면 은 저는 책을 읽고 글을 쓴 다음에 그러고땡 이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뭔가 내용을 내가 얻었으면 그걸 실행을 했어요 무조건 네, 네, 네. 음, 따라해보는 거죠 일단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어, 해외에서 뭐 이런걸로 돈 버는게 있다 뭐 이베이에다가 우리나라 상품을 올려갖고 돈 버는게 네, 있다 네, 이책에 네, 네, 배우면 네. 일단 이베이 아이디 만들면 진짜 해요 네네 네, 맞아요 올려보고 새콤달콤 같은거 등록해보고 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안 팔려요 음, 그러면 음. 왜안 팔렸을까 생각해보고 어, 이게 뭐 지금은 끝물인가 보다 뭐 시즌가 음. 지났나 보다 음. 생각도 해보고 음. 잘 팔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나 뭐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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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저, 저도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질렀는데, 음. 음. 익숙한 거와 아는 것과 그거를 실행하는 거는, 음. 적용하는 거. 음. 너무 다른 거라서. 네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안 해요. 네, 음. <웃음> 맞아요. 그게 수능에서 점수를 잘못 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음. 음. 음. 왜냐면은 뭐 인수분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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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제 있었고요 평판, 네. 두 번째는 돈보다 네. 경험이 중요하다 음. 세 번째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인데 음.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신용과 평판 어 결국에는 돈은 신용과 평판에서 온다 음. 이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골자예요 음, 음. 어, 예를 들면 은 제가 지금 만약에 다시 파산을 하더라도 제가 대표님한테 음. 아 대표님 제가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음. 돈이 없어요 음. 천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하면은 막 빌려주실 수있어요 당연히 빌려줘요. 100% 그렇죠? 1 0 왜냐하면 100%, 제가, 100%. 제가 지금까지 음. 보여온 신용이나 평판 같은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죠 맞아요. 근데 네, 네. 제가 항상 뭐 예를 들면 대표님하고 뭐 약속을 했어요. 약속 어기고 음. 뭐 얘기하면은 그거 하고 막뭐 어디서 겉에서 보이는 음. 이런 이미지나 평판적인 모습이 안 좋았다 그러면 천만 원은커녕 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도 사실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결국에 돈이라는 건 평판 좋고 신용 좋은 사람한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여기서 한번더 가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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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항상 내려서 그걸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게 들어요. 보지 말고. 네. 그쵸? 예를 네. 들면 뭐 어떤 식사 자리에 갔는데 뭐 계산대 앞에서 쭈뼛거린다든지 이런 <웃음>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내 평판을 계속 낮추는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냥 차라리 거기서 식사 대접 그냥 시원하게 하고 음,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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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든 소비를 할때 경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냥 옷이라는 이 재화를 하나 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음, 음. 이 옷은 이 정도 가격을 받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옷이 티셔츠인데 막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음, 티셔츠 치고 비싼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20만 원을 받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매장에서 직원들이 서비스하는 거나 그 옷을 사면서 느끼는 그런 서비스에서부터 음, 음, 그 옷이 갖고 있는 외부적인 그런 모든 형태의 경험들을 다내 경험으로 흡수해야 돼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음, 그러면 음. 20만 원에 썼어도 저는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간과하는 부분들이네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좋은 소비 나쁜 소비를 나누는 게 그게 비싼 걸 샀냐 싼걸 샀냐로 나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비싼 걸 사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그 경험을 다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어,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네네. 저는 그 좋은 소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포시즌 호텔 이렇게 근처인데 음. 포시즌 호텔에 가서 정말 뭐 최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막뭐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오고, 그 분위기가 어떻고,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음, 있고 음.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뭐 동기부여도 얻고 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사치라고 어, 네.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음. 정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항상 돈처럼 생각하면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내가 네. 모든 영역에서 할수 있는 경험은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 주머니에 다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할때그 경험들이 뭉쳐지면서 음, 혁신적인 네네. 것도 나올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재밌는 사업 구조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돈보다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 돈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돈으로 시간을 살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수 있을 때들이 오거든요. 네네네. 이제 무조건 돈으로 시간을 사라. <웃음>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은 뭐, 그냥 제일 단편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네. 어떤 약속 장소에 지금 저희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음. 무료도로로는 1시간 걸려요. 근데 유료도로로 가면은 15분이 단축돼요. 45분 네, 걸린대요. 네, 네, 네, 그러면, 근데 900원이에요, 뭐, 도로가. 음. 보통, 900원 아끼려고 무료도로로 돌아가가지고 1시간 걸려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사실 15분을 일해도 900원보다는 더 벌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15분 일찍 가가지고, 그 상대방과의 미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어떤 대화 예를, 예를 들면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 대화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뭐 거절 반응을 보일 때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시뮬레이션도 미리 해보면 영업 성공률은 훨씬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거라도 미리 가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음. 오히려 역으로 손님이 먼저 왔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더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건데 900원 아끼고 15분을 늦게 갔을 때 사실 놓치는 게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는 결정을 할 때는 시간은 절대 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냥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결정을 더 하는 게 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좋은 의사결정이더라 네,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료는 음. 무료의 값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유료로 취할 수 있는 모든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요맞 예를 들면은 월에 19,000원을 내면 그런 뭐 프로그램에서 음. 뭐 이미지도 무한으로 쓸수 있고 막 이렇다고 치면 만약에 그 19,000원을 아끼겠다고 무료 이미지 찾고 있고 뭐 하는데 맞아요 리소스가 더 들어가요 아니 오늘 폴로님이 너무도 중요하고 음. 또 모두에게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역량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에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이 음. 영상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홀리우드 빌드업 테크닉 관련자책 아, 네. 100%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메일과 이름만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무슨 SNS 팔로우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미션을 주지 않고, 음. 사실 이 마케팅 방법이 이게 통하나요? 어,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걸러내자. 그리고 빨리빨리 걸러낸 뒤에는 그 잠재 고객의 사실 리스트가 이제 모이잖아요 저희가 음, 음. 근데 이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1년 전과 지금의 제가 이렇게 수익이 크게 차이나고 하게 된 사실 비결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그때도 사실 구독자는 제가 한1 0만 넘게 있었고 음, 음, 음, 음. 뭐 대형 채널이었잖아요 음, 음. 근데 저의 소득 수준은 엄청나게 이제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는 구독 자가 있을지언정 고객 리스트는 없었어요. 음. 고객 DB가. 그때는 구독자가 있으니까 그냥 뭔가를 팔면 당연히 팔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음. 근데 뭐, 어디 강의 플랫폼에서 새롭게 강의를 만들었다. 그럴 때, 이런 강의 오픈했으니까 사주세요. 올리는 거예요. 음. 음. 사실 구매 전환까지가 잘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음. 그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음. 하다가 찾은 게 이제 고객 DB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게 결국 답이었고, 음. 음. 그렇게 이메일 주소를 모아놓고 자료 자체가 좋으면 어차피 자료 안에도 오픈 채팅방이나 저한테 올수 있는 그렇죠. 경로들을 많이 음, 연결을 해놨어요 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 막 사람들이 돌려보면 어떡해요? 돌려보면 아, 좋아요 음, 오히려 나한테 올수 있는 경로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음, 그렇...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이메일 이름이면 충분해요 저는 그러니까 음. 사실 향후 판매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고 음, 음, 음, 그리고 이렇게 받은 이메일을 가지고 사실 아까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 전석을 매진시키고 하는 게 결국에는 거기서 다 오는 거거든요 음, 음. 이번에도 외부에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건데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모객이나 뭐 홍보나 다 하기로 했어요 오, 근데 오, 어, 오픈을 한뒤한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모집이 안됩니다 음, 어떡하죠? 음. 라고 해서 제가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저는 그냥 이메일 두통을 뿌렸어요 음. 그리고 매진 아그 대비가 그 대비구나 네.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이메일 지금 리스트가 7,000분이 넘는데 7,000분한테 이메일을 쏘는데 드는 비용은 빵원이에요 그렇죠. 이메일은 공짜니까. 공짜 네, 네. 마케팅인거죠. 음, 음, 근데 7 0 0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랑 만날 수 있는 이런 강의가 열립니다. 음, 근데 원래 제가 1대1 유료 컨설팅 때 정말 비싸게 받고 하던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고스란히 2시간에 꽉꽉 눌러다면서 강의를 할거니까 꼭 오세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물론 이메일이라는 게 오픈률은 떨어져요. 음, 음. 7,000분이 있지만 사실 그 메일을 읽는 분은 어, 뭐 20% 정도? 그렇죠. 30% 정도. 네요. 그러면은 1,400분에서 한 2,000분 정도 음. 사이가 여는 거고, 음. 그 열었을 때 보통 근데 링크를 넣어놓으면 링크 클릭률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메일은.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자는 어 오픈률 자체는 높아요. 봐요. 근데 링크 클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음, 음, 음, 무섭거든요. 무섭지 맞아요. 문자로 무슨 링크가 거. 왔을 때그걸 누르기 음, 되게 무서워요. 음, 음, 뭔가 내 휴대폰에 이렇게 해킹당하거나 이런 네. 위험도가 너무 네, 많으니까. 네. 그리고 문자 메시지는 돈이 들고요. 음. 어, 저는 이메일 마케팅을 좀더 선호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이메일만 받아도 저는 충분히 다음 세을 네, 네. 끌고 가기가 네. 편해서 네. 그게 사람들도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넣을 때에 가장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음, 정도의 네. 정보이고. 네. 네. 음, 그래서 딱. 제가 그 선을 찾은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요. 좀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완전히 줄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 뭐 사실 문자 이야기 주신 것만 해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문자로만 하려고 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걸로 인해서 적어도 그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문자비가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고객. DB가 많아지면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뿌렸을 때 사실 효과성이 엄청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 온라인 음. 수익화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기 좀 가져왔는데 주셨던 이야기가 사실 여기 음. 거의 다네 많이 있잖 예, 들어가 네.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책을 광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제가 진짜 정말 이런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제 마음이고 네. 포리얼님이 좀 소개시켜 주실 좀 추천 음. 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스몰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면 읽을 만한 책들이야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쫓게된 어떤 음, 계기가 음.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음. 이고 아, 네. 왔어 오늘 스몰 비즈니스가 온다 스몰 네. 자이언츠가 온다 네. 네. 네. 여기서 스몰 자이언츠가 이제 어 작은 기업이지만 거인처럼 너무 잘 사업을 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스몰 자이언츠라고 이 책에서 표현했는데 네. 네. 네.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 추천사가 팀페리스. 팀플리스, 음, 세스 고딘 이런 사람들이 다 음... 추천을 한 책이거든요. 어이 책을 보면서 제가 처음 사업을 했을 때의 그 마인드를 많이 바꾸게 된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 사업을 할때 기업이란 경영이란 경영학과 를 나왔으니까 항상 저희가 배웠던 기업과 경영은 교육이 기본이 이제 상장사 아니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초고속 성장 기업의 기준이었어요. 음, 음. 인사관리나 네, 네. 뭐 회계나 재무나 모든 영역의 교육이 사실 다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의도적으로 뭐 상장 같은 걸 안해. 아, 그렇지만 네. 뭔가 이 구성원들과 그 기업의 어떤 오너의 자율성과 행복을 더 위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세상에는 알고 보니 있는 거죠. 네. 그니까, 러 음, 음. 우리가 상장을 하거나 뭔가 투자를 받고 하는 순간 주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회사는 이제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그 법인체가 되고, 음. 그러다 보면은 거기 소속된 이제 임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부속품으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고, 음, 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책에서 소개되는 이제 14개 기업이 나와요. 14개 음, 기업들이 네. 다 하나같이 너무나 가족적이면서도 그러면서 회사의 이익률은 아주 좋고, 의도적으로 어디서 뭔가 인수 제안도 왔고 한 번쯤 상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왔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다 거절하는 회사들이에요 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굳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대신에 탄탄한 기업을 우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제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경영 기법들이. 음. 되게 색다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냥 경영학 서적에서 보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만의 만든 문화 같은 것들이죠 네, 네, 네. 음, 기업들마다 이 14개의 기업들이 아, 가지고 있는 경영문화가 네,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 서적에서 보던 이렇게 가야 정석이야 뭐 직원 관리는 이렇게 해야 돼뭐 수익을 내려면 제품은 이렇게 해야 돼에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네, 네, 네. 그,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의 그 경영진들끼리 모여서 그 옆, 업계에서 정말 최적의 방법들을 찾은 거고 다른 기업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음. 그런 이제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음. 보면서 아, 그래 우리가 굳이 성장, 성장, 성장, 성장만을 외치면서 기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음.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가 어찌 보면 기존의 그냥 경영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결국엔 망하게 되어 있다. 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성장을 멈추고 회사를 탄탄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라도 성장은 어차피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너무나 탄탄하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수익성도 좋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스몰 비즈니스에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음이 책은 꼭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올, 오래전에 읽었다가 최근엔 다시 읽고 있는데 다시 읽으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음 옛날에 읽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초, 뭔가 스몰 비즈니스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초창기로 하고 계시면 지금 읽으시면 그냥 뭐 어, 이런 기업도 있구나 좋다 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를 좀더 키우시고 나중에 한번더 읽어보시면 아 그래 이거 직원 나중에 이제 또 뽑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네. 너무 여러 번 읽을 만한 책이어서 제가 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법인체 운영에도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네요 그죠그죠 이렇게 또 책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너무 많은 이야기 전해 주시고또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포리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은 네. 최고입니다.